저번 시간에 저희가 인프라를 좀 다듬고 이것저것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구 때문에 지금 돈도 많이 안 모이고 있어요 이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2,3레벨 자원들이 나와야지 제가 뭔가 기본적인 돈벌이가 돼 가지고 뭐 인프라 확장이나 그런 걸할 텐데 음. 맨날 석탄이나 이딴 것밖에 저한테 제안을 하지 않아요. 좀 많이 슬프죠. 난 그래도 언젠간 나올 것 같으니까 연구 어차피 진행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좀 차근차근 기다려 볼게요. 아니? 아 이건 못 참죠. 나 이런 게 나왔으면 정말 행복하죠. 자 죽여, 죽여, 죽여. 근데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하나 짓고 이 아이가 있으면 그래도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행이죠? 일단 세칸 정도 띄고 셋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감싸추면 얘네들이 불필요한 그런 위치 동을안 하죠 그냥 바로 한바퀴 돌고 나가죠 좋아요 이렇게 놓고 7개씩 운반하느냐 11개씩 운반하느냐 아니면 5개씩 운반하느냐 이건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 있죠 이 아이를 여기다 지정을 하고 바꿀게요 구리주개로 바꾸고 이거 없애고 그 다음에 하역 지정을 이쪽으로 바꾸겠습니다 7개로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진행 자 수량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금방 금방 써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1개로는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7개로 커버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나중에 보관 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면 그때 그 트럭을 바꾸던가 그렇게 할게요 여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은 자재가 남아 돌죠 얘가 모자죠 자 편법을 한번 씁시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하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놓고 이런식이면 좀더 많이 운반이 되겠죠 오케이 이러면 될것 같고 이것도 분배를 시키게 안쪽에다가 좀 영역을 좀 지정합시다 됐어 혹시 모르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어 남는거는 이렇게 쭉쭉 운반을 시킬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합시다 됐어 만들지죠?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재를 원하는 데들이 워낙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잠깐만. 어.. 구리전선이 나왔죠? 저희 구리전선 지금 못 만들텐데.. 음.. 이러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대출 받읍시다. 한 30만.. 40만 정도 받고 음, 그 다음에 이쪽에다 창고를 만들게요 거대한 창고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을게요 이렇게 짓고 이쪽 라인 있죠 여기서 압축기를 하나 만들게요 이거 하나 가지고 커버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그래도 역시 모르니까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연결합시다 자컨베벨트를 바깥쪽으로 뺄게요 빼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고 받읍시다 자 받아야 되고요 이거 방향 바꿔주고 음 됐어 그 다음에 저기서 빠져나와야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져나와야겠죠 그 얘네들은 이렇게 연결할게요 방향 바꿉시다 호잇 호잇 됐죠? 자. 전선 만들겠습니다 빠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차량을 고용을 해야겠죠 어, 그 전에 하나 확인합시다 어, 이쪽 주변에는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죠 역을 하나 만듭시다 괜찮은 공간이 없네요 여기다 만들게요 여기다 만듭시다 하나 둘셋 이렇게 하고 쪽도 한 바퀴 돌려야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거리 닿을 거예요. 거리 닿죠. 자 차량을 고용합시다. 또 돈이 필요하죠. 대출 받을게요. 지금 총 55만 정도 고용을 했는데 어뭐이 정도면 되겠지 뭐. 자 여기는 하차요. 그리 이쪽으로 가가지고 상차를 구성할게요 이거 받아야겠죠? 받고 나서 경로 추가 적재 그리고 이쪽에서 구리 전선을 갖다 줄게요 가드 저장 그리고 복사 기동 끝 제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돈 벌린대로 다 갚을게요 나중에 대출받아야 될때좀 빡세게 받아야 되니까 대출 갚는 거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응? 뭐라고요? 철판을 받겠다고요 잠깐만요. 거리 닿나요? 이거?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야 거리가 안닿요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하고 싶긴 한데... 그만 이쪽에 이제 제공된는데 없잖아 그쵸 이거 없죠 그러면 이거 없애고 새로 만듭시다 새로 만들게요 가능? 아니 왜 안되는거야 이거 음.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돈이 부족하다고? 이런 대출받죠 뭐 여기도 한아 이번에 100만 받겠는데 자 이렇게 놓고 뭐야 설치되잖아 아 어, 낚였네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 음 철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철판 위치를 어디다 배치해야 될지 이건 좀 고민해야 되는데 펄판은 나중에 더 좋은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리가 필요해요 나 이쪽 깎아주고 깎고 나서 이쪽은 좀 판판하게 만들게요 이렇게 해놓고 으 내돈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다 창고를 만들겠습니다 창고 만들고 나중에 연구소 위치를 바꾸고 싶긴 한데 뭐 어쩔 수없네 한칸 뛰읍시다 한칸 뛰고 너트가 부족하면 이쪽에서 추가로 연결시키면 되고 나머지 필요없는가 이렇게 끌어옵시다. 자그 다음에 철판 만들어야겠죠? 공장을 만들게요. 또 돈이 부족하죠? 지금 80만정도 대출 받았는데 100만정도 받읍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음얘 나중에 없어질 운명이긴 한데 어떻게 지면 으 좋을까? 이렇게 지을까? 그래도 땅 파고 올라올 공간은 필요하니까 음 이렇게 만들고 자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끌어올게요 자 이쪽을 연결시키고 이쪽에서 땅을 파는거예요그 다음에 여기랑 연결시키면 되죠 사실 안 이쁘긴 해요 안 이쁘긴 한데 얘가 두 개로 두 개나 아니면 이쪽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감만 하고 이렇게 찌는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방향 바꾸고 여기서 철판을 만들면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 있죠 철판은 나중에 나가는 것도 새로 지정을 할테니까 일단 이런식으로 구성 합시다 됐어 자 방향 바꿀게요 됐어요. 이거는 철판 받고, 철판이죠? 그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고민이죠?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다 기차를 진다 가정을 하면 좀 먼데다가 건설 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 창고를 여기다 지읍시다. 자, 이쪽을 정리를 합시다. 한번 깎고, 그 다음에, 선발벨트 만들고 나가는 곳 만들고 여기서 땅굴을 파야 돼요 자 이렇게 쭉한 다음에 이쪽에서도 땅굴을 파야 돼요 어잇? 음 이렇게 하고 여기서 건설합시다 을좀먼 데다 지었는데 이렇게 하면 음반이 가능하긴 해요 이거 위치가 왜 그러니? 방향 바꾸면 되지? 자. 하고 자이 와중에 강철 제작도 연구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창고를 만들면 될거예요 돈이 부족하다? 대출 받을게요. 자 이렇게 받고 자 받는 위치를 지정합시다. 오잇, 끝! 됐어요. 여기서 강철을 저장시킵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역을 만들면 되는거에요. 뭐 돈이 부족하구나? 그냥 맥스로 받읍시다. 어쩔 수 없어요. 120만정도 받았죠 근데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아, 이런식으로 접어 볼게요 차 가지고 여러가지 운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짓는게 낫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연결하고 땅을 메꿔야겠죠 자 이런식으로 메꿔줍니다 세칸세칸끝 좋아요 그러면 얘하고 연결되어 있을거예요 자, 철판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새로운 차량을 또 고용을 합시다 다스금 돈이 6만밖에 안 남았네 또 대출 받아야지만 사고로 가서 구매하고 노트 지정할게요 여기가 적재고 가득이고 그 다음에 변경해서 철판 맞죠? 그 다음에 하역은 하역은 하역은 거리가 거리가 다지 않아요 자, 그냥 여기다 설치 하고, 이렇게, 하역을 하겠습니다. 하차. 저장시키고, 복사를 합시다. 호잇! 아, 돈이 없어? 또 대출 받아야지 뭐. 자, 이제부터는 좀 대출 빡세게 갚읍시다. 현저소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한 건데,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이제부터 대출 갚읍시다. 어차피,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잠깐 쉬어갈 시간이 있어요. 지금 대출이 130만 정도 있는데 어 연구 다 됐죠? 이제 더 이상 또 나갈 데가 없어요. 금방 갚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좀 느리구나. 뭐가 문제지? 아하 그 공장은 좀 지읍시다. 너무 느려요. 자 이렇게 짓고컴벨베트 하나만 더 만들고 연결할게요. 됐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나오시고. 됐어요. 이러면 좀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겠지. 음, 이러 됐어요. 자, 상위 자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어, 돈이 잘 모이기 시작했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대출 다 갚으면 연구 좀 시작을 할게요. 지금 55만 남았는데. 자, 이제 대출을 거의 다 갚았어요. 지금 5만 남았죠? 그러면 이제 슬슬 연구를 시작합시다. 우리 연구 시작할 게 있는데 제조업! 제조업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바로 할게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강철 생산하는 게좀 더디면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이거 갚아주고 자 이제 빚 없고 공장 하나만 더 만들게요 얘가 1100개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장이 좀더 필요하긴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것 좀 고민해봅시다 합금 재련소를 만들어야겠죠? 아니면 이 아이 여기다 연결시킬까요? 그러면 안 되죠 일단은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짓고 하고 가져오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사실 바깥쪽으로 빼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얘는 제금 현재로서는 하나 더 추가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할게요 나중에 재공사를 하던가 그렇게 할게요 도시 상당히 커졌죠 좀만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좀 이따 기차 만들어야 되는데 연구가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연구가 반 이상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기다렸다가 전자제품 생산하는 것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또 조합 작업을 진행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조업 연구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러면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것 같은데 그건 좀 봐야겠죠 어디 보자 두 번만 더 하면 끝나요 야 끝났어요 자 그러면 다음 연구 한번 보죠 허허 이번엔 제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나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바로 연구를 시작합시다 전자제품 생산 2 오이, 베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게요 그리고 더 연구가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뭐 디젤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너무 비싸죠 일단 내비두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해도 될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디젤 엔진 라면 이런게 좀 끌리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투자에서까지 얻을만한 그런 스픽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리가 안 닿죠 일단 이쪽은 좀 나중에 고민할게요 해 여기는 분명히 옮기긴 해야 돼요 기차역 만들려면 얘가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치울 필요가 있어. 자, 미리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강철을 보관하는 겁니다. 호잇! 자, 이렇게 하고. 강철 주제, 주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터널을 만들면 되겠죠. 난 지형 깎고. 호잇! 이렇게 깎고. 컴백벨트 연결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땅을 파야겠죠 오잇. 자 이쪽까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 여기서 또 땅을 파야겠지 이렇게 자 연결기 연결합시다 끝. 가져올게요 가져옵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볼트도 좀 가져올게요 이쪽으로 가져옵시다 창고를 만들고 저 아이도 좀 챙겨올게요 이쪽에다 강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볼트 저장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루트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짓고 땅굴 파고 오잇. 여기서도 땅굴을 파야 돼 합시다. 그래 이렇게 또 파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또 땅굴 파고 다시 나온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된다. 가져옵니까? 음, 길을 바꿔야겠죠. 호잇! 됐어요. 자, 이렇게 처리하고 강철 있죠. 강철 아까 전 이야기한 대로 여기다 구멍을 뚫을게요. 어디보자 음, 이쪽에다 뚫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사실 이쪽에 공장을 더 세울 수도 있긴 한데 그다지 부피가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으니까 여기 가서 턴을 합시다 자 여기서 땅을 파야 되고 또 땅을 파야 되죠 이렇게 쭉 연결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땅을 파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땅을 파 그래 나와 연결 끝 됐네요. 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 오케이 됐어요. 이름 됐죠? 그래도 열심히 <웃음> 만들고 있어요. 별 문제 없어요. 얘는 여기다 짓는게 맞는 것 같아. 요 여기 한번 메꿔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호잇. 됐어. 자 다시 한번 역을 만들어볼게요. 안되는구나. 이렇게 찍을게요. 이렇게 찍고. 아이고 아프다. 일단 이 아이는 철부품이었는데 복사를 시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 있죠. 이제 위치를 옮기면 돼요. 수정해서 이쪽으로 옮기면 되죠. 닫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정해서 자 이런 식으로 다 작업을 해줄게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전자제품 생산 연구 2가 완료됐어요. 기쁘죠? 일단은 여기 있는 거 먼저 정리한 다음에 기차역을 연결할 준비를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차역을 만든 순간이 슬슬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아, 이쪽은 라인으로 가가지고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석탄을 가져와야 돼요. 석탄 석탄 음 일단은 차로 운반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일단 이쪽 라인에다 길을 만들게요. 역을 하나 만듭시다. 자 마퀴 또뺑 돌리고 됐어그 다음에 길을 연결합시다. 일단 이쪽에다가 저장고를 하나 만들게요. 창고 큰거 하나 여기다 만들시다 여기다 만들고 석탄 저장시키고 자 운반수를 고용을 할게요. 놀고 있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이런 아이들 있죠? 이 아이를 수정을 해서 이쪽에서 석탄을 들고 오게끔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창력은 저쪽이다. 호잇!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돌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정을좀 꾸며야겠죠? 그 유리니까 당연히 가열을 해야 될것 같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하나 짓고 여기다 하나 짓을게요. 자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라인을 가져올게요 컴벨벨트 라인을 가져오고 가져오고 이렇게 회전시킨 다음에 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땅을 뚫고 자 이렇게 연결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석탄을 누군가 가져오겠죠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다가 나가는 라인을 만들고요. 이 라인은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게요. 호잇 그리고 이쪽 뒤에다가 창고를 만듭시다. 일단 여기다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안그안 아, 이쁘면 그 개선시키면 되니까 자 일단 방향을 바꿀게요 호잇. 여기도 나갈 준비하고 자 한번 길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파괴를 시켜볼게요 호잇. 여기도 정리합시다 자 중간에 이동 이슈가 생긴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더 없는 거 같죠? 없으면 됐고요. 없어, 없어. 없어요. 자, 이것도 정리합시다. 됐어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차역을 만들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짓고. 이쪽은, 음, 아무래도 땅코를 파야 될것 같죠? 끄면 물량이 끊기니까, 그, 제공사 가능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이제 정리가 될거예요그때 땅을 팝시다 땅을 파야 돼자 철도는 좀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꺾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미리 좀 확보를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해놓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길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신호등을 구성합시다 이거 양방향으로 해야 될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양방향을 지정합시다 그래야지만 신호가 안 꼬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호잇 됐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이렇게, 음된것 같아요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됐어 이쪽은 이미 돼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쵸 자 끝났어요 그러면 이쪽을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자 땅굴을 팝시다 자 여기서부터 땅굴 파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터널을 좀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땅굴을 파면 되겠지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이러면 별문제 없이 제공이 가능할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시 석탄을 가동시키겠습니다 자 이러면 되겠죠? 호이자그 다음에 이제 키를 쭉쭉 빼볼게요 자이 라인을 이렇게 쭉 빼고 그런데 우리 구리 나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턴을 하긴 해야 돼요. 턴을 한번 합시다. 두 칸씩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좋아요. 이렇게 쭉 나갑시다. 여기까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리가 어디 있더라?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겠네요. 평평하게 만들어지지. 이렇게 쭉 연결할게요. 됐어. 자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여기까지 도달했으니까 이제 턴을 할 때가 왔죠. 턴을 할 때가 왔는데 턴을 터널... 음... 얘도 나중에 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 그것도 위치를 좀 바꾸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쪽 라인을 평평하게 만들어야겠다.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길을 연결할게요 그리고 아까 그 전에 역 먼저 지정을 합시다 가구를 받다고 잠깐만 어디야 어 잠깐만요 이러면 얘는 공장을 바로 구성해도 될것 같긴 해요 지금 가구가 2레벨 그 3레벨이었나? 그렇죠 한번 봅시다 재료가 뭔지 볼게요 그쵸 판자만 필요하죠 그럼 판자쪽 라인에다가 그 아이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자 공장 하나 세웁시다 이 아이는 자체적으로 커버를 하고 만약에 조합 재료가 필요한 것들은 그단 쪽으로 보내버릴게요 그래서 목공소 있죠 이 아이를 여기다 지을게요 일단 여기다 지읍시다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연결하고 자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결과물은 이쪽 라인에다 설치할게요 를착고를 지읍시다 창고를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짓고 여기는 가구죠 가구를 여기서 받겠습니다 얘는 자체적으로 운반해도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쪽에다가 어, 기차용 만들면 어, 범위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안 되면 그 연장선 연결해가지고 뭐 처리하면 되니까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합시다 호이 그리고 건벨 벨트 연결하고 됐어 이게 나가요죠 그다음에 차량을 고용해야겠죠 차고로 갑시다 차고로 가서 이 아이가 필요할 거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경로추가 이쪽에서 적재를 해야겠죠 이쪽 라인에다 짓을게요 자 여기다 짓고 뒤 연결하고 한 바퀴 돌리고 됐어요 그리고 추가합시다 어이? 아차 자그 다음에 복사를 하고 두 개를 운영할게요 됐어요 이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자 차량을 고용합시다 고용해야 돼요 일단 차고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기차차고기차차고를 어차피 이쪽은 딱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아서 여기다 질게요 차량 기지를 만들겠습니다 평평하게 만듭시다 딱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차량 기지를 만들면 되죠 여기다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을 해야겠지 호이호이됐어자 고용합시다 일단 이 아이를 고용하고 나서 재료를 운반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를 두개 정도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설정을 합시다 구리 구리 97만을 구입한 다음에 설정을 해야겠죠 자 이쪽에서 적재 가득 이거죠 모든 차량이죠 경로 추가 하역을 해야겠죠 하역은 여기다 해야 됩니다 나중에 유리도 가져올게요 이 이쪽에다 하차를 시킬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창고를 하나 지읍시다 구리 전선을 이쪽에다 보관시킬게요 호잇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가동시킵시다, 기차. 호잇. 자, 따라가 봅시다. 어, 이거 말고.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옮길게요. 자, 운반이 됐죠? 이러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유리도 가져와야 돼요. 유리 가져오기로 죠 저희가. 자, 여기 위치 바꾸면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될 거예요. 호 자, 유리 만듭시다. 만들고, 이쪽도 역을 만들게요. 그래요. 이렇게 길을 빼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지? 이쪽 라인이 있죠. 여기다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지형이 안 맞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깎읍시다. 깎고, 여기서 길을 끌어올게요 자 이렇게 끌어올게요 됐어 그리고 이쪽도 라인을 좀 정리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음딱 되네요 연결합시다 호잇. 자 됐고 여기도 신호등을 만들어주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차량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양방향 양방향 해줘야 돼요 잠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내가 빨리 해 줄게 신호가 안 돼서 그래요 이쪽 라인에다가 그 유리를 저장시킬 거예요 자 여기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끝그 다음에 유리를 보관할 준비를 하고 자이 아이예요 이 아이를 보관시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중 라인을 구성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만들고 이쪽 라인에서도 또 연결해야겠지. 됐어요. 자 이쪽도 신호등을 두 개씩 만들어줘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양방향 이쪽도 양방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됐어. 이러면 꼬일 이 없을 거야. 자 하나만 더 구입할게요. 일단 이 아이 하나 고용하고 네, 유리를 날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또 고용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유리 유리 구매하고 자 위치 지정합시다. 경로 추가 유리인가 어디죠? 아 그래요. 이쪽이었죠. 자 이쪽에다가 적재 가득이죠.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다 세워도 되긴 해요. 자, 1차원적 재료는 여기다가 설치를 합시다. 잘 시킵시다. 확인 그리고 가동. 자 번갈아 가면서 오면 돼요. 기차들이. 자 유리 가져오나요? 음 유리 가져오고 있고 자 이렇게 이동해서 먼저 하고을 시키죠 얘도 이제 어떻게 올지 한번 볼게요 에헤이 에헤이 역을 바꿉시다 너는 이쪽으로 가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일단 집으로 돌려보낼게요 그리고 이쪽도 연결합시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아니면 이런식으로 길을 만들어도 되요요이 아이는 있던 모르니까 없애고 자 다시 내려옵시다 호잇. 자 이거 갖다 놨고 너는 다른 데로 가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좋았어 신호등도 만들어야겠지 양방향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방향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방향 됐어 자, 아 그런 다음에 여기 자원들이 모였으니까 본격적으로 공정을 시작해야겠죠 전자제품 조립길에 가한게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나는 여기다가 이 정도 띄워놓을게요 왜냐면 하이 철판이 나중에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 하나씩 달고 자 연결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이런식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음 이렇게 연결하겠네요 현재로서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은 자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뺍시다 땅을 파고 올라와서 뭐 여기다가 보관을 시키던가 하면 되겠죠 자 창고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결과물 저장하고 자 여기서 뭘 생산하느냐 당연히 진공관이죠 진공관 세팅을 하고 자원들 가져올게요 방향 바꾸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원들이 생산이 될 겁니다 진공관 깔끔하죠? 이제 점점 공장단지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쵸? 이게 만든 게좀더 필요하다면 하나 더 만듭시다 네, 생산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쪽에 또 만들어야 돼요 자저장 위치를 지정해야겠죠? 여기다 저장시킬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2차 공장을 만들거예요자이 아이들은 이런식으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 철판 찰판 있죠. 철판을 끌어와야 돼. 자 끌어옵시다. 지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쪽도 한번더 지하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돼요. 됐어 그리고 이거 방향 바꿔야겠죠? 호잇, 호잇. 자,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헬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만듭시다. 음, 이렇게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컴벨벳트 연결하고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이 아이죠? 이 아이는, 땅굴 파고 여기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 이쪽은 여기도 땅굴 파가지고 결과물을 반환해 줘야 돼요 땅굴 팝시다 자 나오시고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리고 이쪽은 일단 없애야 돼요 왜? 나오는 길이 다르니까 서로 그래서 이쪽에서 회로를 만들 거예요 이제 자 일단 이런식으로 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인 있죠 결과물 라인 결과물 라인을 이런식으로 연결할게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하 있죠 자 올라갔다 내려와도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이쪽도 땅을 팔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방향 바꿔주고요. 호잇 여기도 바꿔주고 좋았어. 자 이제 만들어봅시다. 회로 회로 음 좋아요. 자 연구를 합시다.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가 끝나면 이쪽에 있는 연구실을 없앨 거예요. 일단 대충 이쪽에다 집읍시다 이쪽에다 짓고 나서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연구 2레벨을 해야 될까? 전자제품 생산을 해야 될까? 이게 맞는 것 같죠? 이거 합시다. 아니야. 잠깐, 연구가 뭐죠? 영수 2레벨. 그 그래, 이거 먼저 해봅, 한번 해봅시다. 궁금하잖아요. 자 연구소 열심히 연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세웁시다. 연구소 하나만 더 세울게요.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별 문제 없고 이쪽이죠? 이쪽인가? 여기다 지어야겠죠? 난 여기다 대충 세우고 이쪽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게 전자제품 생산 2단계예요 2단계도 같이 연구를 할게요. 이러면 행복해지겠죠 아무래도 공장을 좀만 더 지읍시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이렇게 지어져야겠죠 자 이렇게 짓고 여기를 깎아볼게요 깎아야 돼자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됐어요 그리고 나서 컨베이어 있죠 이거를 또 땅굴을 파야겠죠 땅굴 을 파서 여기랑 연결이 돼야 돼요 여 얘는 그 이쪽이랑 연결하면 되겠죠 자 방향 바꿔주시고 그리고 결가물은또빼야돼요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땅굴봤다가 올라와서 연결하면 되겠죠 이러면 진공간이 많이 생산되니까 금방금방 건설이 될것 같아요 구리 전선이 딸리는구나 더 만들어야겠어요 지은 대기중이죠 그리고 구리도 모자랬고 자 광산을 좀만 더 만들고요 일단 여기다 지어도될것 같아요 여기다 짓고 뒤에다가도 하나 더 지울게요 컨벨벨트를 자 나가는 길을 만들게요 됐어 이렇게 한 다음에 둘이 연결하고 이쪽에다 연결시키면 돼요 됐어 자 방향 바꿀게요 호잇!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제공되면 금방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구리 광석 자체도 좀모자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쵸? 아니, 제공되는 속도 자체가 좀 덜이잖아요. 그래서 좀만 더 작업을 해봅시다. 평평하게 만들고 됐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다가 합금 재련소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여기하고 두대를 지읍시다. 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땅콩 하고 다시 나와서 이쪽이랑 연결하고 됐어요. 그리고 에헤이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됐어. 나 방향 바꿔줘야겠죠. 나 응, 됐고, 여긴 됐고, 여기도 바꿔줘야 되고, 이것도 바꿔줘야 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운데 실으시고 거리가 안 닿는구나. 아, 이런 또 머리가 프죠 창고를 하나 더 만듭시다. 자, 여기다 하고 라인을 연결할게요. 이렇게 하고 또 이쪽은 음 응,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또 무슨 자원이 나갈지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을자 빼옵시다 호잇. 자 이렇게 빼올게요 그리고 여기서 구리전선을 보관시키면 되겠죠 호잇. 됐어 자시작기 시작하죠 음 응, 됐어요 이제는 막힐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음잘 되고 있어 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올 거니? 얘가 문제죠 기다려 그래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 오케이 좋아요 이제 전자제품만 잘 만들면 될것 같아요 기다립시다 기다리면 이제 끝이 보여자 이제 고지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전자제품 연구도 거의 111개? 119개 한 어, 티기어 한 5번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재료들 조합해서 전자제품 만들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기쁘기도 해요 자 그전에 정리 좀 합시다 일단 여기를 이상하게 만들게요 됐어 와 TV하고 라디오밖에 안 남았네요. 목재 연구까지 해야 되네요. 그쵸? 목재도 나중에 좀 가져오긴 해야 될것 같네. 자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일단 인프라를 구성하긴 했는데 좀더 처리해야 될게 상당히 많죠? 일단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목재 연구 저희가 안 했죠? 그래서 목재 연구를 해야 되고 유리를 좀더 가져와야 돼요. 유리를 좀더 가져와 가지고 이쪽에서 가구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컴퓨터, 컴퓨터라든가 라디오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